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하며,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놀이를 하며, 좋은 환경에서 심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뜻은 비싸고 크고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소하고 깨끗하며 자연친화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고 사랑해주는 일은 자신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이 꼭 얼굴이 예쁘거나 몸매가 예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가 교만하고 거칠고 추하고 촌티가 난다 하면 배울 마음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부터 해야겠습니다. 나는 못생겼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는가 하는 분도 계실텐데 외모는 가꾸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가꾸면 좋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예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인물이 좋아서 예쁜 것이 아니라 아기들의 천진난만하고 밝은 표정에 누가 봐도 예쁘게 보이는 것이지요. 표정에 따라 예쁘게도 보이고 이상하게도 보입니다. 표정이 밝고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중충하고 관에서 막 일어난 사람처럼 죽을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거울을 보면서 표정관리를 하며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상이 바뀌고 예뻐 보일 것입니다. 표정관리를 잘 하다보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근육으로 웬만한 것은 다 조절이 됩니다. 굳이 뼈를 깎고 약물을 주입한다던가 하는 등에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얼굴에 어느 부위를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그 부위를 들어가게 하는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표정을 밝게 가꾸고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상대해보세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성이 보입니다. 정성스러운지 아닌지 다 느껴집니다.